서로 연관된 데이터를 그룹핑하고 이름을 붙인 것은 리스트 또는 딕셔너리라고 하고요. 서로 연관된 코드를 그룹핑하고 이름을 붙인 것은 함수입니다. 자 이렇게 코딩이란 정리정돈이 반이에요. 자 그럼 코드가 여기서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 서로 연관된 코드를 그룹핑해서 파일에 저장한 후에 파일에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. 이것을 모듈이라고 합니다. 뭐라고 한다고요? 모듈 자, 그런데 코드가 더 많아지면 모듈도 많아져요. 자,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폴더를 만들고 서로 연관된 모듈을 담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폴더를 패키지라고 합니다. 뭐라고 한다고요? 패키지. 자,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. 자, 데이터를 정리정돈하는 것 리스트 딕셔너리, 코드를 정리정돈하는 것 함수, 데이터와 함수를 정리정돈한 것이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객체입니다. 자 이런 코드들을 파일로 정리정돈한 것이 모듈이고 모듈을 디렉토리로 정리정돈한 것이 패키지입니다 지금부터 파이썬 모듈 패키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파이썬 함수 수업에 의존하고 있어요 파이썬에서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함수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실습을 좀 해봅시다 자 모듈이 뭐냐? 자 모듈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자 서로 연관된 코드를 파일에 담으면 그 파일을 파이썬에서는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entry.py라고 하는 모듈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모듈도 코드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모듈을 우리가 분리할 필요성들이 생깁니다 자 한번 제가 코드를 짜볼게요 자, a와 b를 더해 주는 함수입니다. 자, 그럼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3이 나오죠. 자, 그런데 코드가 엄청나게 많아질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자, 누군가가 sum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또 정의하는 거예요. 자, 이 함수는 a와 b라고 하는 저 값을 받아서 여러가지 연산들을 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어, s u m m 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함수다 근데 이름이 공교롭게도 같은 거예요 자, 그럼 이 사람은 얘가 실행될 것을 기대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?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충돌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? 앞에다가 접두사를 붙이는 거예요 산수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arithmetic이 산수라는 뜻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통계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statistics sum 이라고 해서 이렇게 코드를 바꾸면 문제없이 잘 동작하는 코드가 되겠죠 자,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코드가 더 많아지면 하나의 파일에 너무 많은 코드를 담아야 됩니다. 그건 문제가 될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도 어렵고, 그리고 성격이 깔끔한 분들은 이 앞에다 이렇게 접두사 붙이는 거에 지저분하게 느껴지거든요. 자, 이때 우리를 구원해 주는 도구, 모듈입니다. 자, 파일로 한번 쪼개 볼까요? 자, 저는 arithmetic_module.py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. 저 파일로 이 코드를 이사시킬게요 그리고 이미 아리스메틱 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파일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썸만 남기겠습니다 자 통계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저렇게 파일로 쪼갠 모듈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? 가져온다, 영어로 import 입니다 자, import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 entry.py 모듈 안에서는 arithmetic.py 모듈을 쓰겠다라고 어, 알려주는 거예요. arithmetic 모듈. 자, 이때에 이 모듈의 파일명은 확장자 py가 붙지만 py는 생략하시면 됩니다. 네. 예. 그러면 이제 이 entry.py 안에서는 아리스메틱 모듈이라고 하는 이름의 모듈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. 어떻게 하면 쓰면 쓸수 있냐? 아리스메틱 점 썸이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보시는 것처럼 3이 잘 떴습니다. 자, 그럼 스태틱스 모듈은 어떻게 쓰면 돼요? 자, 똑같은데. statistics, module을 import하시고, 그것을 실행할 때는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킨다는 것입니다. 자, 관습적으로 import는 제일 위에다가 선언하는 것이 관습이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. 자, 이렇게 하셔도 동작합니다. 자 그럼 우리가 임포트하는몇 가지의 문법적인 변주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거를 제가 이렇게 주석체를 하겠습니다 자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이 sum이라는 이름을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? from, statistics, module 그리고 import sum 이라고 하면 이 코드 안에서 sum은 얘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? 실행해 보면 아까 와 똑같이 동작하는 것을 볼수 있죠. 자, 만약에 이 썸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쓰고 싶다.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걸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기존 거는 주석 처리. 자, 여기다가 as statistics sum이라고 해서 s s u m이라고 해 볼까요? 자, 이렇게 별명을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부터 s s u m은 얘가 되는 것이고 얘는 얘가 되는 거예요. 실행해 보면 똑같이 동작합니다. 자, 이것이 바로 모듈의 사용법이에요. 어때요? 모듈을 이용하면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훨씬 더 구조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. 박수! 자, 그런데 모듈이 또 많아지면 이제 또 우리 뭘 하고 싶어지겠어요? 정리정돈하고 싶어지겠죠? 자,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디렉토리 안에 연관된 모듈을 넣고 디렉토리에 적당한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. 그게 뭐라고요? 패키지라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 패키지를 하면 예제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, 음, 이 위에다가 제가 경로를 좀 적어 놓을게요. 자, 이 예제는 arithmetic.py 파일이 entry.py와 같은 디렉토리에 있을 때의 예제다라고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. 자 여기는 아리스매틱 모듈과 스태티스틱스 모듈 모두 어, 숫자 관련된 거니까 저는 숫자라는 이름의 넘버 패키지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를 만들겠습니다. 그리고 저 디렉토리 안으로 이 모듈들을 이동시킬게요. 그러면 어, 패키지 안에 모듈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. 자이 중에서 스태티스틱스 모듈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드를 실행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n u 자이 파일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import를 쓴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number package statistics 언더바 모듈을 하면 가져올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사용을 한다면 여기 있는 경로를 다 적어 주셔야죠 sum 1 컴마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잘 실행이 되죠. 자, from을 쓴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from, 그리고 물리적인 위치를 먼저 적고요. 그리고 import s o m 이라고 하면 되겠죠? 위로 올리는 게 좋겠네요. 그리고 print some, l, e 잘 동작하죠. 별명을 주고 싶다면 from, number package, import some as ssum print ssum 1,2 실행하면 자유 동작 가죠 여기까지입니다 뭐더 많은 것을 할수 있겠지만 어, 모듈과 패키지는 이 정도면 일단은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할 때 지식지도 서마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지식이 손 닿는 곳에 보기 좋은 형태로 놓여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모델과 패키지의 사용자가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우리 박수치고 끝낼까요? 축하해요.